끝났어, 철도났어 어. 어. 어. 엄마 미친 여자야 야야 너 고려시대 가고 싶어 엄마 <웃음> 미친 여자야 집에 들어왔어 재홍아, <웃음> 엄마, 왜 이러냐 응. <웃음> 왜 저래? 너는 누구냐 아니 너는, 그건 어디서 났어?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응. 집에 있는 거꽂았어 알로카시아 아미친 <웃음>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엄마 <웃음> <웃음> 나 진짜 고래시대 가고 싶어 <웃음> 미친 사람 같아 <웃음> 너무 예쁘지 않아? 내가 내 모습에 반한 거야 <웃음> 그 누구 어, 오면서 누구 안 만났지? 어행이 <웃음> 오면서 살피고 왔어 근데 항상 <웃음> 가기, 먼저 딱 나서기 전에 없으면 이렇게 막하고나나 이렇게 하고 내 시댁도 가려고 아 어,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나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좀 정신적이기 때문에 아 우리 아기가 어디 갔지 근데? <웃음> 어, 어. 그래. <웃음> 언니 제발. s u 데문열어달래아맞 m g 열어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진짜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오거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아몇년전 드라마에 이런... 빠져가지고 예쁘게 생겼구나 큰 놈한테 가보세요. 큰놈 이리 오거라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올해, 올해 아이고. 나이가 몇인고? 오 <웃음> 어, 나랑 진짜 슬프다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똥 맞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재롱이 이렇게 씌워줄게 아 귀여워 어허? 이리 오거라 <웃음> 올라오면 당근 줄게. 올라 아, 자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이 피곤해. 아, 종갓집에 시집 온것 같아. 귀여워. <웃음> <웃음> <웃음> 요, 요, 요, 요거, 요요 요거 안 것. 어, 지로 이제 가만히 있어 지금. 출처 봐 <웃음> может быть